도전의 단면은 10분 동안 1 2콜럼이 전화량이 지나갔을 때, 전류의 생기는 몇 암페어인가. 10분 동안 1 2콜럼이 전화량이 지나고잖아요 네. 생기 뭐라 하니까, 10분 하면, 60 곱하기 10 하면 600이 되고, 그리고 12암페어, 아, 1 2콜럼이래요 12하면, 얘는, 바로 한 번에 계산해주면, 1분에, 그 전면이요? 어, 1분에 50이거든요? 음. 사면 0. 아니지 아니지 0.02 그래서 0.02 앞페어 음. 그렇군요 네. 그리고 전류의 세기가 300밀리암페어인 어느 도선에 2분 동안 흐르는 전하량은 몇 암페어인가? 얘는 전하량을 물어봤으니까 곱하기를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. 여기서 약간 좀 어 주어야 될게 오백 아 삼백이에요 이거 아 삼백이구나 삼백 밀리암페어니까 영점 사만평로 고쳐주고 일단 단위를 이분이니까 네. 백이십이잖아요 해주면 얘는 삼십육 삼십육 콜럼